이 안녕하십니까 카티아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카티아 에서 이제 면에다 가 색상을 부여할 일이 많으신데 그 색상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 하나의 어떤 형상에다 가 색상을 부여한 다면에 패턴을 수행하면 색상이 따라올까요 버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어, 두가지 버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어, 옛날 버전이죠. 카티아 버전 5 R19. 그래도 현장에서 많이 쓰시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옵션 건드린 거 없습니다. 자, 스케치로 들어왔어요.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리고 패드 하겠습니다. 어, 별도의 바디로 만들까요? 자, 인서트 바디한 다음에 패드를 여기다 끌어다 놓겠습니다. 자, 바디 별도의 바디에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이렇게 해놓고 두 개의 면에다가만 노란색 하고 나서 패턴을 수행하면 이 노란색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y축 5개 자 프리뷰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따라옵니다 그렇죠 안 따라와요 색상이 왜안 따라올까요 이게 좀 신기하죠 자 기본적으로 바디 단위로 수행이 됩니다 r 1 9 버전에서는 자 그러면 요걸 패턴을 지워 버리고요 바디 전체에 대해서 제가 분홍색을 줘보겠습니다 특정면은 어, 노란색 전체는 분홍색 그러니까 분홍색만 따라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바디에 부여된 색상 단위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 다시 이렇게 면들을 다 일일이 선택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이 페인트 있죠? 더블 클리어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이 노란색을, 여기다가 노란색을, 이렇게. 그렇죠? 아유, 골치 아픕니다. 아니면 미리 이렇게 다 선택하고, 얘 찍고 노란색, 이렇게. 근데 색상이 안 따라온다는 게 조금, 그렇죠. 뭐, 옵션을 한번 켜볼까요, 그러면? 툴의 옵션, 뭐, 컬러를 상속받겠다? 이걸 체크해 보겠습니다 될까요 체크해 놓고 한번 껐다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툴의 옵션 체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음 카피 베이스라는지 뭐 그럴 때 참조하는 형상의 로부터 색깔을 상속받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파일 파트 똑같이 사각형 하나 그리죠 헤드 똑같이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다고. 또 여기다 집넣어 놨네요. 자, 요두 개의 면은 노란색. 자, 일단 패턴해 보겠습니다. 와이츠. 오케이. 그래도 안 따라옵니다. 이거 안 따라와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디로 부여된 색상만 따라온다. 그렇게 결론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근데 그게 체크되어 있으면 요거를 카피해보죠. 카피하시고요. 여기다가 페이스트 스페셜 뭐얘를첫 번째 거로 하면 당연히 따라옵니다. 예, 숨겨볼까요? 당연히 따라오죠. 똑같은 트리 구조니까요. 자 숨기죠. 자 이번에는 스페셜에서 링크 형태로 해도 따라오죠. 색깔이요. 자 하이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절트를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면색은안 따라오고 또 바디 단위 색상만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저것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딱 결론 하나 바디 단위로 색상을 부여해라. 그런 다음에 파트 바디에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디들을 통째로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죠. 바디 단위로 색상을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요, 그, 요, 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분홍색 사각형 별도 바디 파란색 사각형 별도 바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패턴을 수행하면 이 전체가 패턴을 수행될 거니까 색상이 뭐, 안따라고 자시고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겠죠. 자, 한번 조 형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인서트 e r 아니죠. 파티, 어, 파. 파티가 아니고요. <웃음> 파트. 자, 제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 어,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발음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 동강 자체에 대해서 좀. 자 여기는 파란색 하겠습니다 자, 새로인서트파디 자, 하고요 요걸 할까요 예. 너무 막거리는 것 같죠 예. 자 패드 미러 여기는 한 10정도로 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얘는 하나 세우러 할까요 그런 다음에 파트 바디를 워크하고 두 개의 바디를 선택한 다음에 어셈블리 통째로 집어넣어버리죠? 자 그런 다음에 요렇죠요 안에 지금 두 개의 바디가 들어있는거죠? 두 개의 바디가요? 요걸 가지고 이제 패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이 정도로 할까요? 오, 신동 큰가요? 작은가요? 한 70? 네, 예. 70에 한 5개? 이게 음. 예, 쭉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디 단위로 색상을 부여한다 그러면, 어, 그렇죠.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특정 면에 대해서 이게 색상이 안 따라온다는 게 조금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렇죠?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굳이 면이 뭐 하나 필요하다, 색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편법이 되겠죠? 워 w o 로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될까요? 뭐 일단 테스트 해보죠. gsd에서요. 음, 면을 하나, o f f 을 해보죠. o 셋 요면, 0, o k 이요 면의 색, 색상을, 이렇게 뭐,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워 o 로 할까요? 아. 안 따라오죠. 아, 예, 예, 이게 아, 예, 예,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 바디요. 두 개의 바디죠. 다시 한번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죠? 이거 아시는 분 계시죠? 왜안 되는지. 자, y 축 이렇게 했어요. 안 따라오죠. 왜? 어. 파트 디자인에 있는 패턴은 솔리드만 패턴하지, 공면을 패턴하지는 않죠. 그렇죠? 공면을 패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이거 있죠, 이런만 따로 g s t 에서 패턴을 수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패턴 기능을 쓰셔야 됩니다. 이거만 잡고요. Y축 방향으로 거의 아, 다 75였나요? 오케이. 그렇죠? 이 전체를 녹색으로 워크 하면? 약간의 트릭이죠. 네, 트릭일 뿐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자, 물론 뭐, 스텝파일이라든지, 뭐 그렇게 내보내면 어차피 곡면은 넘어가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 안쓸것 같습니다. 만은 그렇죠? 자, 어, 이걸 많이 스텝파일로 저장하고 다시 불러왔을 때 색깔이 사라진지도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버전은 그만하고요. 자, 이번에는, 어, 아, 2019버전입니다. 조금 최시말이죠. 얘예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인서트 바디 하고요. 가겠습니다.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패드 자요두 개에 대해서는 노란색 바디 전체에 대해서는 파란색 R19 버전에서는 안됐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Y축, 다섯 개. 노란색이 따라올까요? 네, 안 따라오죠. 그렇죠? 안 따라옵니다. 자, 그러면, 툴의 옵션에서요. 창을 닫았고요. 툴의 옵션에서, 여기, 인프라 스트럭처, 파트, 파트 다큐먼트, 요두 가지를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고 나서, 한번 다시 한번 재작성을 해보죠. 사각형, 하나 그리고요 패드. 아, 인서트 바디 하죠? 갖다 놓겠습니다. 두 개이면은 노란색, 바디 전체는 파란색. Y축방향? 3 0볼까요 5개. 오케이. 어떻습니까? 잘 따라오죠? 예. 그렇게 최신 버전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혹시나 색깔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음, 최신 버전을 쓰신 분은 툴의 옵션에서 이거 그냥 체크해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두그 가지를 체크해놓고 쓰면 좀 색상이 이렇게 된다는 거좀 기억해놓으시기 을 바랍니다. 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바디 단위로 색상을 부여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빵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